10월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10월 달이 되니까 쉬는 날이 너무 많아졌어요. 매조미가 집에 있음 네. 하루 종일 놀아줌. 네. 피곤해서 저녁에 쓰러짐. 네. 일을 못 함. 명상해야 한다. 이는 굴레에 빠지기 직전입니다. 네. 그렇다고 네. 당장 어디 갈 만한 여건도 되질 않아 네. 고민 중에 네. 기발한 아이템을 네. 하나 네. 얻어왔습니다. 아, 요거다 해 가지고 노리터. 노리터? 곰수이통. 설명이 놀이터? 좀 개떡 같은데 대충 이런 장난감을 빌려왔다는 얘기 중입니다. 신나를. 공기로 놀아주기. 놀아주기. 그래가지고 어매주미가 오기 전에 지금 몇분 남았죠?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안에 튜브 놀이터를 여기에 설치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면 은매주미가우와 하면서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은 쇼파를 옮겨 봅시다 이게 3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아 그러네 태광 이렇게 빼면 되지 않을까? 그냥 뺐다가 왠지 고장 날것 같은데 아니아니아니고정돼있어 뭔가 이어져 있어. 이거 바닥 부분에 고정이 돼있거든 처음에 응. 왔을 때. 어? <웃음> 그러고 있으면 좋고요. 뭐안 보이니까 시간 낭비 말고 <웃음> 얼른 치우기나 합시다. 이거 운동 되겠다. 헛. 헛. 엉덩이 힘으로 뚫는 거야? <웃음> 아니, 이사람미니죠 등. 자극 부위는 정확히 알고 운동합시다. 네. 그렇게 순조롭게 치우던 중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내 쇼파 생각보다 크네. 쇼파 이거 어떡하지? 아, 애매하네. 대각선으로 뭐. 박아넣어야 되나? 거기로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테트리스 어. 왕년에 테트리스 초인계급이었던 실력 발휘 좀 해봤습니다. <목소리> 아이고 긁혔네. <그리켰네. 목소리> 사실 하수 등급이었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딱 맞니? 대치 대치. 가마가 5일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당분간... 야 냉장고도 못 열어! 식량 잃은 슬픔은 뒤로 하고 곧매조미가 오니 얼른 준비부터 마치죠. 선포자 작네? 그왜 이렇게 작냐? 내가, 내가 생각한 크기가 아닌데? 안 치워보면 되꼈는데? 그니까. 뭐할 때는 대충 이렇게 펴놓고 공기를 주입하면 은 이야 아, 큰데? 어 갑자기 커지네? 소파 잘 치웠네요 나. 아 이제 메주미를 데리고 와보죠 잠시 후문 열어보세요! 짠짠짠짠! 짠! 금방에 반응이 아주 좋은 서프라이즈네요 와, 맛있겠다! 짠! <웃음> <웃음> 문, 짠! 문, 뱅! 진짜 엄청 좋아하네옷 갈아입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줘 봅시다. <웃음> 생각보다 열 받네. 깐조은 바로 참교육 들어가죠. 잡았지. 엄마 살려줄게, 일로 와. 엄마 살려줄게. 엄마가 도와주지 않을 거란 빠른 판단 후 위로 도주하는 매좀 씨. 무시당한 뒤끝으로 함께 매 좀이를 협공하자는 키만해. 다 내겠구만. 아빠랑 피구하는 거야. 히! 이때 떨어진 아하. 인형을 주수을 몸을 숙인 매조미에게. 그뒤 돌돌마리 김밥 미끄럼틀 와. 집어던져 미끄럼틀 와. 등을 즐긴뒤 떨어진다. 미끄럼틀 바람을 쭉 빼주고 매조미의 도움을 받아 다음 놀이기구를 준비해 봅시다. 자 가보카, 야 아빠 밀어줄게. 라고 말에 의심을 못 하게끔 하고 바로 배신하려 합니다. 들컹, 들컹, 들컹, 들컹. 아우 스트레스 풀려 <웃음> 얼른 앉으세요 자리에 아 안전벨트 매셔야죠 아가씨 나나나 뒷방 좀 하셨나 봐 그렇죠 안전벨트 먼저 매세요 가만히 있을게요 아 빨리 안전벨트 빨리 매세요 아가씨 뭐하세요 아가씨 아가씨 아 자리에 앉으시라고 문 피로가 아가씨. 쫙 풀리는 게이 바이킹은 가끔 들려도 좋겠네요 네, 출발합니다 개스코 팡팡 아빠 이거안 빠지지 않아 그거? 글쎄 해봐야 알지? 아빠한테 딸맡기면안 되는 이유입니다. 슈. 아빠 진심 o o o o o 슈.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야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나 o o o o o o o o 니 o o o o 편하, 편하게 놀아주려고 이거 산건데 더 힘드냐 왜? 다음부턴 열정을 조금 빼고 놀아줄까 합니다. 아무튼 바람을 다 넣어 탱탱해진 바나나를 타고 놀아보도록 하죠. 꼭 잡아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아빠, 아빠. 으아... 이럴 때만 말을 잘 듣는 건 모든 아이들 국룰인 것 같습니다. <웃음> 우와! 아무래도 탑승 방식이 잘못됐었던 것 같아 다른 자세로 재탑승해봤는데 혹시 썸싱인 이성친구가 있다면 이 자세로 바나나부터 타보세요 그날 뽀뽀 100%입니다 아, 거리 조절 잘못하면 안화골절로 합의 보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 올바른 자세로도 타봤는데 생각만치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야좀 알, 여기 엎드렸어 누워봐 딱 이렇게 잡고 버텨봐 아빠 흔들 테니까 이렇게도 타고 저렇게도 타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수납해 정리해두고 놀.. 아봤고요 와우 나이스다 봉! 힘들다 힘들어 10월 내내 매주 미만 행복합니다